평균은 각 해당 항목별 평균을 산출하고 Average 암수를 쓰라고 했습니다. 클릭해주시고는 Average, A, V, Average를 더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. D4부터 D23까지 범위 씌우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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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A인지 아닌지 검사하시려면 쌍따옴표 A 쌍따옴표 해주시면 여기 파란색 범위에서 A를 찾아주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문제점이 뭐냐면 자동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내리면 A라고 적었으니까 B라고 고쳐야 되고 또한칸 내려가면 다시 C라고 고쳐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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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4 부터 j23 까지의 범위면 절대로 셀 참조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젠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입니다 합계는 각 항목이라고 했으니까 운영비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따라서 이동해야 세금의 합계 순이익금의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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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모든 값을 구하게 됩니다. 이제 마지막 값을 더블클릭해 보시면 파란색, 보라색, 초록색이 정확한 위치에 온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키보드의 ESC키를 누르시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더블클릭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때는 키보드의 ESC키나 빈공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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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드시 인쇄하기 전에는 글자가 테두리선에 가깝게 닿아 있으면 간격을 벌려서 충분한 여유 공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